수박씨를 이렇게 심어서 지금 기간은 이제 2주 정도가 좀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잎이 자라나고 새싹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두개씩 심었는데 한 포트에 이렇게 하나씩 나는 것도 있지만 두개씩 이렇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수박이라 그런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성장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똥잎이 이렇게 나오고 똥잎이 난 후에 지금 나는 부분이 이렇게 정식 이파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똥잎이고 이게 이제 이파리입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또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에 이제 새싹 이렇게 자랐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자랐기 때문에 분갈이 해주려고 하는데, 분갈이 흙은 이렇게 배양토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끼 화분 준비하셔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흙을 이렇게... 살살 담으시면될거 같고요. 이렇게. 담으시면 되는데 뭐게 이렇게. 로렇게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흙을 게들어가겠습니다 흙을 이제 어느 정도 담았고요. 가득 담치는 말고 이렇게. 손가락 정도 한 마디 정도 남겨 놓으시고. 담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수박 모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컵에서, 이렇게 컵에서 뺀 모종입니다. 모종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줄기가 뿌리들이 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화분에다가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튼튼하게 할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흙을 이렇게 위에다가 살살 덮어 줬고요 대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흙도 좀 이렇게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나 아니면은 다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대들기이은 대를 지지할 수 있게 꾹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분갈이도 해보시고 한번 잘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장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갈이 한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비가 한 차례 좀 오다 보니까 확실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큰 상태고요. 줄기도 좀 튼실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잎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잎이 이렇게 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박, 대표님도 수박도 한번 심어볼게요. 수박 두었네요. 네. 네. 수박이,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아까 넣으신 음. 것처럼 수박도 어느 정도 가득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있는 아니요 이거는 펄 이라고 해 가지고 질소 네. 성분인데 이게 이제 네. 그 영양분이에요 영양성. 아 예쁘라고 있는 돌이 아니구나 네네네 다이 영양제 아. 같은 거라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대표님 아까 땅인분 하고 그 네. 시코 우선은 그 하나 적어주세요 지금 잠깐만요 나만의 이제 그 하나의 만드는 거죠 나윤수박 대표님도 있어야겠다. 수박. 오 신난다. 역시 내 이름이 들어가야 좋아. 맞아요, 자기 거니까. <웃음> 응. 용진이 수박. 됐다. 내가 네, 이제 내배 나비를 이제 붙여보세요, 대표님. 오 신나. 대박 나로. 어, 너무 신나. 어,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여기 오면서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어, 어 너무 좋아요. 자표표님거는 조금 있다. 아, 이거좀거어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웃음> 마음이급요선생님 아, 거게이제붙일게요이게 이거 거어요이게이제 이거 게이요이게요이어이게요이게요이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만 넣으세요 대표님. 아, 네. 삼각형으로. 세 개만 넣으시면 돼요. 네개 아, 네, 네, 네. 넣으셔도 네. 돼요 대표님. 네 개면 네개날 4개 수도 있으니까. 아 어, 떨려. 아잘 자라서 좋겠다. 네세개 넣으시고. 아, 진짜 네개 넣어도 돼요. 너무 네. 많아. 니요 상관 없어요. 아. 왜냐 복골복이라서 얘들이 네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넣으면 서운할 것같아 되게 행복하다. 이렇게 해놓시고 아, 엄청 행복하다. 어. 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툭 한번 뿌려주세요. 어, 기운을 넣어서. 기운을 넣어서. 살살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대표님 만나봐요. 어, 기운을 넣었어요. 됐다. 조만 더. 됐으. 이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잡아줄게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아니 저기 이거 얼마큼 넣어야 돼요? 그걸? 가득 채우셔야 돼요 왜냐면 물 빠지면은 물 들어가면은 쏙둑 빠져요 꼭좀 눌러요? 안 눌러셔도 돼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위에만 살살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네자 이렇게 두시고 대표님 대표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다 잡고 있어요 <웃음> 그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네. 필요한거죠 네. 네. 제가, 제가 잡을게요 대표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 명숙한 손놀리면 이렇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이만큼만 넣으면 되죠? 조금만 더 넣으세요 어. 네. 가득, 왜냐면, 가득. 나중에 물 빠지면 요쑥 빠져버려요. 음 그래서 지금은 안 빠지는데, 아 나중에 쑥빠져버려이 정도? 예, 예, 정도 가득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채워주셔야 아 되요 여기도. 여기도. 네, 이것도 똑같이. 이런 음료수를 사왔어야 되죠. <웃음> 다음번에 그게 <웃음> 네. 만약에 먹다 남은 주,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립컵, 이렇게 보시면은. 아컵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해도 돼요. 다음에 이거 먹고 이거 사와요. 지 그러게. 이거 지금 보니까 두, 하나, 두개 먹잖아요. 하나 네, 더 네. 줘요. 아, 또2 플러스 1이라고 또 네, 홍보하시네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저도 이거 망고 사가지고, 아 생각, 그걸로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우외로 네. 그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구멍 뚫는 거는 주시면 제가 해 드릴게요. 아, 이게 네, 잘 뚫려요? 네. 구멍 뚫는 게 있어요, 제가. 아. 네, 됐습니다. 게? 어, 이거 심어 봐도 돼요, 지금? 네. 지금 한번 심, 파프리카로 한번 심어 볼게요, 이게. 네. 이렇게 요 네,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그냥 대표님. 아, 아 이렇게 하나씩이요? 네.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아, 어, 뭔가 어, 떨리는데요. 아, 진짜. 삼각형으로 이렇게. 네, 올려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절만 이렇게 들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요한국에을도 한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대표님도이쪽에서가한국에세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에도한국에서에서도도한국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요 대표님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네개 넣으셔도 돼요. 대표님은 세 개, 세 개하고, 대표님은 네개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가 자라나요? 네 그러니까 개요. 그러니까 복골복개요네 개가 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음. 아.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요 아, 이건 너무 따뜻하게 붙인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벌리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대표님 이거 자라면은 다시 분갈이 하실 거예요. 저렇 아, 그럼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자 이거 이 상태에서 이제 하시고 흙을 한번 덮으실 거예요. 지금. 아 여기에도 여기에는 네 저는 이거는 칠박 이거 풀고 네개 넣어주세요. 음. 여기에도 네개 흙을 그냥 흙뿌리라는 표현 오.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뿌려야지. 네 그렇게 그냥 어, 어 맞아요. 진짜,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에요, 대표님. 오. 아 이게 진짜 이 끝이에요? 예. 네, 아 이렇게. 정말 내 얘네들이 나와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 지금 대표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놔셔도 돼요, 그냥. 네, 아 그러게요 네 개만 지금 여기 파프리카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되셨어요 대표님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고 흙흙 흙 뿌려주, 뿌려주세요 흙좀 뿌려주세요 여기다도 흙 뿌려주세요 네, 어, 떨려서 어. 어. 자 살짝 위에다가 네. 어,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어,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 여기에도 뿌려주세요 네. 대박 나라, 아, 나 대박 나라, 아 대박 나라 진짜, 아 <웃음> 대박 기원. 자 여기까지 아, 파프리카 네. 되셨고요. 네, 대표님 거 이거는 수박, 네. 어 수박하고 파프리카 넣신 거고, 네. 대표님 거, 거. 여기다가 물가. 대표님 수박하고 파프리카 이렇게 놓으신 거. 그다음에 불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릇이 있을 거이게 파프리카. 음. 좋은 여자 만나라! <웃음> <웃음> 다 소원 빌었네! <웃음> 네, 네, 네. 그러게요, 네. 자, 대표님, 잠깐만요! 자, 물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물을 얼만큼 줘야 돼요? 어, 이 정도 주시면 돼요, 대표님. 끝! 예, 네. 네, 됐어요, 대표님. 어... 이쪽도 주시고.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가 네. 지금 원래 그 밑에 가라앉잖아요 구멍 뚫으면 쏙 빠져버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응. 남아 있는 거예요 그네 그, 그, 그, 됐어요 그 다음에 대표님 한번더 보세요 근데 우리 애 어렸을 때 가운, 밑에다가 돌을 깔으라고 배웠었는데 네. 어,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밑에가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님 그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 구멍이 있으면 돌 깔아야 돼요? 안 깔아도 돼요 아. 지금 여기에 그 저희 이거 넣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네. 없잖아요. 어... 이쪽에 예, 대표님도 이렇게 하시면 자 조금씩 더 넣으셔도 돼요. 더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저희 그로시크이건물 어... 네. 많이 들어가야죠. 네, 지금 많아서. 보면은 여기 구멍 뚫려 있을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네. 있죠. 네. 이거는 쑥 빠져요. 자, 해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보죠? 쑥 빠지죠. 네, 네, 네. 쑥빠져 아... 이게 훨씬 더 빨리 빠져요. 아... 자. 그럼 물을 더 네. 얘들은 쑥 빠진 애들은 금방 하기 때문에 되도록 네. 물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됐어요, 요 됐어요? 크게 거의 손바닥만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손가락으로 봤을 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부분이 지금 꽃입니다 꽃. 꽃이 꽃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이 부분에서 꽃이 피면은 그 후에 이제 이게 수박이 수분을 해서 수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꽃이 피는 저리는 이쪽에도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자, 또 성장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계속 계속 가지를 쳐 가지고 쭉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줄기를 세력을 펼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쭉쭉 계속 뻗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어, 벌써 이렇게 꽃이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수박꽃이 이쁘게 지금 피었고요. 이쪽에도 지금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저쪽으로 또 가시면 은 이렇게 수박꽃이 또 피어 있습니다. 이게 수박꽃이 피었다는 거는 이제 열매가 수박이 핀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열매가 뱉는지 경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